안녕하세요. 세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단지 나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나갈 뿐이다의 오영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한 가지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되게 뭐뭐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위로하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때 3천만 원을 빌려서 치킨 전문점을 인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치킨 전문점은 전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수보다 많다. 국내 자영업 폐업률이 약 81% 로 10명 중 8명이 망한다 그 외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내가 왜 치킨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한가지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를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가게를 창업해서 내가 사장이 되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동 대비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였고 이것을 내가 치킨집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보증금을 빼고 주류 대출을 알아보고 엄마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킨집을 할 때도 너는 지금 돈이 없다 경쟁자가 너무 많다 등등 정말 많은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내가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이유를 만들었다면 그냥 하세요. 그 이유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